어, 일단, 사인, 그게, 그, 변변분의 빛변, 높이에요. 아, 빛변분의 높이고요? 그러면, 어, 이거예요. 아, 그에서 10분의 x 이 나오는 거고요. 예, 이 빛변, 빗변은, 예, 이변은요 이게 빗, 네. 빗으로 하게있는 거고요. 네. 그 높이는, 이, 각의 수직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 이 10분의 x가, 10x가 분 사인을 구, 사인을 대입한 거잖아요. 아, 사인을 대입한거죠? 네, 이 사인, 사인A가 이거랑 같다고 있는 표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줬어요. 이렇게 되죠? 네. 어,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10을 뽑혀줄거예요 네. 이 해주면요. 얘해 주면 어쩌죠. 그리고, 얘네들도 없어져요. 어, 그리고, 얘네들해줘고 어. 5가 나와요. 아, 어, 5가 나와요? 네. 그러면, x는, 네. 이거예요. 아, 이 사인도, 네. 그 비변분의 높이니까요. 네. 일단, 높이는 모르니까 일단 안 써주고요. 네. 한대는 어.. 예, 그 코스가 그비평은의 밑면이에요, 밑면 예. 저희 예. 예. 이르써지고요 예. 네, 여기서 에, 높이를 구하려면요. 아,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돼요. 얘네들이 제곱이겨요. 아, 제곱이겨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렇게요 네. 그래서 얘는 온데 얘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루트 씌워주세요. 루트. 네. 음? 어, 이게 높이에요. 어. 아, 얘이군요 네. 어, 동게루트예요이분의 루피요. 아, 이 분의 루피요. 아, 그래서 목이를 어, 여기다 쓰셨군요. 네. <웃음>